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우성입니다 자, 1월 2주차입니다. 첫째 네, 주가 네. 원래 지난해 조금 걱정했던 것들이 네, 네, 의외로 네. 빨리 왔다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네. 보이고 있는데 네. 네. 2주차 첫날도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네. 2주차 첫날도 한국 시장은 그 분위기 지난 첫 주에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네. 이어지고 있, 있는 듯 합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2주차, 1월 2주차는 우리가 무엇을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까? 오늘 하이슈에서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두려움이죠. 의외로 빨리왔다 뭔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또그 타격도 예상보다 큰 듯하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오늘의 핫 이슈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장세들 또 여러 가지 미국 시장 또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1월 첫주 지난주 생각보다 네. 빨리 급습했습니다. 그죠? 이 급습이라고 표현이 적당하지 모르겠는데. <웃음> 근데 이제 급습한 것과 관련돼서 예. 코스피 하락은 음. 0.76% 뿐이 하락을 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사실상은, 어, 지수만 보면은 예. 타격이 좀그 많지 않았을 수도 예.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요일에 반등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결과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음. 경우는 지난 한 주에 예. 한 5% 이상 빠졌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선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 음. 0.76% 하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편차가 아 매우 컸다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낙폭이 컸죠. 그렇죠. 음.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0.76이지만 음. 어,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제 그것의 주범은 기관투자관데 기관투자가 어, 대략 음. 3조 7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 미국이 음. 이제 그 타이트닝 그러니까 예. 어, 그 이전에는 돈을 풀었는데 음. 이제 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보다 음. 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그 결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음. 1.7%를 넘어서 1.7%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뭐다 알다시피 금리는 올릴 것이다. 음. 음. 그 다음에 틀린 돈도 해소하는 게 맞다. 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미국 지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컸던 건 어, 어쩌면 은 조금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음.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음.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최근 여러 가지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1년에 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파고가 지난해까지는 엄청나게 돈이 몰려왔고, 예, 예, 예. <웃음> 올해부터는 사실은 돈이 이제 다시 해수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네. 이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동시에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또 연준의 여러 가지 좀 매파들의 예예. 의견들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두려움의 근원이 음. 무엇이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정말 이게 또다 이렇게 까발려놓고 음. 이게 이런 것이 있으나 이런 것이 있으나 얘기하면 은 음. 어? 내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다 음.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인데? <웃음>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많이 풀렸던 돈, 어느 정도 풀렸냐면 어, 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4조 달러 정도가 돈이 풀렸어요. 자 그러면 4천조 원하기 도으로 단순하게 그렇죠, 그렇죠. 1대 천만 따져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4조 정도 달러가 퍼져, 저기 풀렸는데 그게 그 이전에 음. 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음. 해당하는 그 정도가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건 음. 공지의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언젠가 해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로퍼센트까지 내려온 금지는, 어, 언젠가는 올릴 것이다.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뭐, 이번에도 어 12일날 음. 이제 그 미국의 CPI, 그 소비자 물가가 아, 이제 나올 텐데, 그 이전 직접 물가가 6.8%였어요. 음. 이번에는 7.1%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6.8, 어 7.1이 좀 과도하다고 그래도한 3, 4% 뭐뭐 음. 뭐 이렇게만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역시 실질금리는 실질금리라는 음. 건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은어 금리가 2%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음. 어, 지금, 인플레이션 율이한 4%, 이것도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 봤을 때, 4%에도 실질금리는 결국 마이너스 2%가 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의 이 근거는 이미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음. 에, 지금, 주시장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요동을 음. 치는 것은 다분히, 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웃음> 총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 일단 어, 도망가고 보자 음. 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으로는 예, 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음. 환율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어,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기관 투자가 음. 중에 금융 투자 업계에서 지난 연말, 지난 12월에 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11월 12월 28일까지 예. 배당당 전일입니다. 한 5조 음.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데그 예. 돈들이 현재 계속해서 어 매도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음. 기관투자가 3조 정도 어 매도를 했고 12월 29일부터 음. 어 지난주까지 대략 5조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그 전에 매수한 물량 물량은 거의 다 숙매도를 음. 했다. 자, 이 얘기를 여기서 환율에서 왜고려를 하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이력은 지금 현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음.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개인 투자자들도 현재 매수에는 지금 한계가 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 비율을 보면은 화랑 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음.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에, 아마, 뭐, 거의 사상 최고의 그 공모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음.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작은 말련이나 음. 이런 걸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유력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외국인. 주식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은 외국인 뿐이 없는데, 예. 또 공교롭게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음. 1 200원대를 좀 넘나들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과거에 2000년 이후까지 지금까지 대략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좀 우리나라 데이터처럼 비교적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한 기간에 환율이 1180원에서 1200 사이에 있을 때 일일 평균 하루에 음. 27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예. 이러한 환율 구간에 음.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에 너무 좀 비싸게 좀살 수도 음.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환율이 올랐다는 것도 올라 더 추가 상승보다는 다시 환율이 좀 떨어지면은 매도할 때또 환차손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수하기 좀 부담되는 구간이 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샀어요. 예. 그러면은, 환율이 부담되는데 외국인이 샀어요. 자, 이번주에도 그렇고, 다음주에도 그렇고, 1월 내내 외국인이 승매수 구간에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음. 없습니다많은 다행스럽게도, 아까 얘기한 개인도 어좀 매수에 부담이 있고 음. 기간 투자도 매수에 부담이 있는데 외국인이 이러한 어 과거 통계 자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것 우리나라가 어 현재 수출 위주의 그 경제 구조에 있어서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싸진다는 음.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위주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재 자동차라든지 또 요즘 가장 또 각광을 인, 받고 있는 정유업계라든지 음. 이런 데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음. 아, 있다는 근거가 되고 역시 외국인들은 이러한 업종 반도체, 자동차, 아, 그 다음에 정유, 화학 이런 관련주를 위주로 매수를 좀 했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어 환율이 현재 부담이 되고 환율이 문제야 하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두려움의 근거가 또될수 있느냐로 음. 또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네. 금리가 올려야 되는 그 필요성의 가장 기본은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네. 조금 전에 말씀도 그런 네. 측면에서도 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어, 그렇지만 두려운데 그렇지만 한 번도 보지는 거지 계속 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음. 유동성을 해소해야 된다 음. 하는 그 이면에서 가장 큰 것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음. 물가 상승. 그런데 어 42년 동안 어, 우리나라의 42년 동안의 자료를 봤더니 코스피가 연평균 1 2 9 올랐대요. 그렇게 연평균이 높았나요? 그렇죠. 어, 높았죠. <웃음> 예. 어, 42년간 따져 보면 음. 지금 3천 포인트라면 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4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음, 대비. 그 다음 해에 물가 상승률이 올랐던 해. 음, 경제가 낮더니,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물가가 올랐던 전년 음. 전년 대비 물가가 올랐던 해를 딱 반이에요. 예. 반인데 연평균 12.9% 보다 더 높은 16.9% 상승을 했습니다 음. 물가상승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좋아지는 시기에는 물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고 오히려 수익률은더 좋았다. 그렇죠. 16.9% 음.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본질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꾸로 나머지 음. 반 21년 동안은 음. 12.9%보다 16.9% 올랐으니 예.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예, 평균보다 더 낮겠네요. 네, 평균보다 예. 낮은 별이 12.9에 4% 높았던 음. 건 당연히 4% 음. 안 좋았겠죠. 음. 그래서. 8.9% 수익이 났어요. 자, 이 8.9% 수익이 났던 기간은 42년 동안의 절반 정도인데 그렇죠. 사이클이 참정확했네요 왔다 그렇죠. 갔다 그렇죠. 왔다 그렇죠. 갔다. 네. 그런데 네. 그 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가 조금 위축되었다. 그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음. 내포하고 있겠죠. 예. 무엇인가 아, 어, 물가가 떨어졌다는건 어, 어쨌든 위축된다는 의미죠. 예. 화랑이라는 의미는 음. 좀 아니겠죠. 그러겠죠.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예. 예. 예. 이제 본질은 예. 음. 그러니까 이제 무 얘기냐면 은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았다는 것은 예, 아닙니다. 예.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안 좋았는데 음. 물가상승률이 터라운드에서 높아졌던 그 다음 에의 수익률은 어, 주식시장이 좋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좀 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전천년도보다 꺾였던 때는 네. 오히려 평균 이하 8.9%. 그렇죠. 예. 그런데 단순하게 16.9와 8.9만 비교하면 두 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렇기도 하네요. 예. 예. 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음. 우리가 좀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부안에 동할 필요가 음. 없지 않나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두 가지 팩트, 뭐 환율이라든지 음. 미국의 그 어 유동성 해소라든지 예. 알려져 있는 거고 또 이미 그것은 어, 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선물 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돼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나빠질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어떤 팩트에 의한 것보다는 음. 아, 결국에 있어서는 결국에 있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의 악화. 음. 아그 다음에 작년에 이익을 많이 봤던 그 일부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욕구 음. 이런 것과 좀그 어 맞물려 이,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어 만약에 이제 금지 급등 이제 이런 상황 금지 급등에 의한 그, 그리고 이런 상황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음.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이제 그, 그동안에 그런 그, 어 매도세를 음. 멈출 가능성이 많다는 하나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음. 마지막 주에, 미국은 그, 이제 FMC가 또 열리거든요. 예. FMC가 열리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될수 음. 있는 상황이 좀될수 있고 그래서 어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갈 음.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보다는 좀좀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음. 많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원인이 된, 또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런 것이 원인이 된 하락이라고 한다면, 어,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기회로 음. 저는 좀삼았으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저 예, 드리면서, 예. 어,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근거가 매우 음. 어, 취약하다는 얘기로서 정리하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간 주식시장 방송을 해봅니다만 항상 동일한 공통점은 경제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은한 네. 다른 여러가지 우리가 노이즈 라고 하죠 네. 다른 여러가지 변수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샀을 때 사야 될 때더라 네. 라는 네. <웃음> 그런 후회들을 자주 합니다. 물론 이번 기회도 이번 시즌도 지나고 나서 이때를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두려움을 조장한 이렇게 예컨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어, 자금 해수이 문제는 예상했던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좀어 강하게 나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그렇죠. 본다면 이제는 조금 어 두려움에서 어,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변동성의 원인, 예, 그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음. 한마지만또더 덧붙이면은, 이제 올해 뭐 박스권 장세, 지난주에도 음.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거든요. 예. 올해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계속 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박스권 장세의 하단을 지금 음. 어디를 보고 있냐면, 대략 2,800포인트로 예, 보고 있어요. 음. 근데 2,800포인트 아래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근거가 지금 음.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 즉, 이제 그 이전에 매크로 여러 가지 음. 거시경제 변수,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해수라든지 음. 거시경제 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월달은 뭐냐면은 지난 1년간의 실적과 관련된 실적 음. 장세의 구간이에요. 예. 근데 뭐 그래서 2,800 이하로 깨기 힘들 거라는 근거가 되는 건 음. 뭐냐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음. 아, 실적이 좀 좋을 좋다. 것이다. 아. 그런데 또한 가지는 어, 반도체의 그 가격도 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2,80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어해낼 것이다. 음. 두 번째는 미국도 똑같이 실적 장세인데 현재 얘기되는 컨센서스로 본다면 미국의 실적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고 전망치 또한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그 얘기는 어, 2800을 깨지 않을 거라는 또 다른 근거가 되겠죠. 음. 자, 무슨 얘기냐면 은 어, 결국은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데 박스권 장세에서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 파는데, 이미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 이제 그 바닥 근처까지 음. 지금 현재 지수 내려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그 두려움을 좀 깨쳐버리고, 저가 매수기로 삼는 음. 것이 어떤가, 예. 아, 이런 걸 추가로 좀, 어, 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월 2주 차, 지난 한주 동안에 예상보다 빨리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닥쳤는데 그것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이번 주 이후를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